아무튼 제가 좀 기계치여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모르겠어요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어떤 일을 깨달음으로 촥 알아낸 거는 figure out 하는 거를 쓰세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no를 쓰시고 내가 직감적으로 딱 알아챈 거는 notice를 쓰세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no를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notify와 notice를 헷갈리시는데요 notice는 게시판의 공지가 notice 내가 어떤 거를 공지하다는 notify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일의 원인을 알아내고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 알게 되었을 때는 figure out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알아냈을 때는 figure out 어 그럼 find out은 뭘까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 하게 된거 그런 것들은 find out. 물론 노력해서 알아낸 것도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계산해서 알아낸 게된거 이런 거는 find out 보다는 figure out 을쓰는게좀더 맞습니다. 다음에 네. 내가 뭘잘 못해요. 내가 기계치예요. 방향치예요. 이렇게 하실 때 I'm bad with directions. I'm bad with electronics. 어머 뭐 치를 붙이는 거는 없어요. 뭐 웬만하면은 정확하게 일대일로 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bad with 쓰시는 편이 쉽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Well, I tried. looking around, looking about 살펴보려고 그랬는데요 but I'm b a d with electronics 내가 잘 못해서 기계 치여가지고 so I figured 뭘 알아냈냐면 almost nothing 거의 못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I called the customer service customer service에 전화를 했어요 but they told me 또는 they said 말을 해줬어요 I have to wait 내가 기다려야 된다고 어떻게 기다리냐면 3일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wait for 얼마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네. 최소한 3일 이상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three more days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for at least three more days, for at least three more days. 그래서 영어는 반대 순서로 가더라. 다음. 그럼 그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What should I do? 가장 쉬운 방법이죠. 당연히 되시는 방법이고. I have no idea. 정말 모르겠어요. For what to do. 뭔 말에 대해서 about what to do 되시겠네요. What to do는 what should I should do. What should I do? 에 변형된 형태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코로나라서 좀 찝찝하지만 찝찝해요 찝찝한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 찝찝하다는 것은 제가 불편해요 거기 가기가 그래서 uncomfortable 을 쓰실 거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제대로 properly 하게 착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ppropriate 하는 거는 어떤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에요. 그고잘 써라 이렇게 할 때는 properly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숍에 피신을 해 있는 건데 내가 대피를 한다는 거는 재밌게 그 말을 쓰는 거가 대피를 하는 거고 이때 피신은 더위를 피해서 가 있는 거니까 에어컨을 위해서 저희가 가는 거죠. 그래서 for AC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할까 봐 그런데 도대체 다른 선택지가 없다. 풀어서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I have no choice. I guess I have no choice.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I feel uncomfortable 정말 불편해요 going out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but I guess I have no choice 아무 선택지가 없어요 뭐 하는 거 밖에는 할때 except 뭐 taking myself to 나를 데려가는 거 말고는 no choice가 없어요 어디로 데려가요? to a coffee shop 커피숍에 데려가는 거 말고는 더위를 피해서 for AC 그래서 with my mask properly 잘 쓰고요 on 위에다 붙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with my mask properly on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eather s crazy hot like this, and something blunt happened to me. My AC is not working out of blue. You know, I got my mug broken that morning. It might have been a sign that something wrong s g o n n a happen. Well, I tried looking about, but I'm bad with electronics, so I figured almost nothing. I called the customer service, but they said I have to wait for at least three more days. I have no idea for what to do. I feel uncomfortable going out. but I guess I have no choice except taking myself to a coffee shop for a seat with my mask properly on.